안녕하세요 이동윤입니다자 이제부터 어, 실전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강의는 어, 실 제가 제작하는 과정 전체를 다 보여줄 거라서 어, 시간이 제법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라이브로 할 거예요. 결과물을 만들어 놓지 않고 어, 케이스를 하나 두고 제가 작업하는 전 과정을 다 보여줄 건데 어, 시간이 제가 작업하는 시간이 포함되니까 시간이 길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이 지금 녹화 중인 영상을 편집을 해서 어, 빨리 빨리 빨리 지나가게 에, 만들어 놓고요. 실제로 설명하는 부분만 예,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뭐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 카드뉴스라는 광고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은 안 해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예, 그 부산의 모 영어회화 학원에서 굉장히 이런 카드뉴스로 광고를 페이스북 광고를 잘 하고 있어서 제가 샘플로 쓰겠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지금부터 한번 이 카드뉴스를 영상 컨텐츠로 만드는 과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첫 화면이에요. 카드뉴스는 뭐 지금 사이즈가요 이런 배열로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보통 여기가 600픽셀 여기가 900픽셀 정도 됩니다 어, 실제로 우리가 아는 영상의 크기랑은 좀 완전히 다른 크기인데요 뭐 크게 그래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어,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볼때 새로 영상으로 그냥 쭉 보여주고 싶으면 아예 스마트폰의 그 표준 포맷 그러니까 비율을 맞춰서 뭐1080 사이즈에 1920 사이즈 그러니까 풀 h d 화면을 어 90도 돌려놓은 세로형으로 예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페이스북에서 원하는 크기가 600에 900을 맞추라고 하니까 그 사이즈에 지금 맞춰놓은 거예요. 자, 첫 화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느낌을 준거죠. 마치 할로윈 같은 그런 느낌을 줬는데 재작년 7월 부산에 이상한 영화관이 생겼다. 예 움직임이 없는 그냥 이미지죠. 자, 그리고 주 4일만 수업을 하고 자, 여기서 이 부분만 글자를 볼드체를 줬습니다. 굵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 가로 사진이 많다 보니까 세로로 쓰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딱 반만 이용을 해서 그림 넣고 글자 위에 박아놓은 디자인이죠. 자, 강사들의 복장 제한이 없습니다. 아, 그렇다고 문신까지 있네요. 자, 그리고 외국인다 파티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상한 학원이 있다. 학원은 공부만 하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긍거립니다. 저렇게 해서 영학원이 될까? 쑥덕쑥덕 계속 이미지가 나오죠. 어, 사람들의 예상은 맞았대요. 자, 이런 텍스트하고 그림하고 좀 느낌이 비슷한 것들을 잘 찾아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게 주의할 겁니다. 자, 수강생이 50명을 안 넘었답니다. 학원 망하겠네요. 자, 그런데 이 학원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로 쳤을까요 자 외향적으로 외국인들하고 카드 뭐 카지노도 하고 파티도 하고 별아 별짓을 다 하고 있었는데 실제 영어학원이 중요한 거는 외적인게 아니라 수업 자체 초점을 맞춰야 된다 물론 제일 중요하죠 자 이런식으로 논문도 썼고 그 다음에 책도 썼고 그리고 1대1 스피킹 테스트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에 맞췄을 때 변화가 일어나서 학생이 늘어났고 강사도 늘어나고 했다 잘 됐다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질이 뭘까. 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미 없다. 뭐 이렇게 명언을 하나 딱 넣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걸 감성적으로 쫙 이제 컨텐츠를 전달을 했는데 요게 이제 페이스북으로 광고가 자 퍼져나가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 학원의 어떤 감성적인 느낌이 잘 전달되니까 광고로서의 어떤 효과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영이 이 지금 디자인된 이미지를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영상으로 만든다 치면 이런 것들이 마치 슬라이드 쇼처럼 하나하나 지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도 그냥 이렇게 원래부터 박혀있는 게 아니라 아예 다다다다다닥 어 나오거나 아니면 투명도를 줘서 살짝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또 이런 것들이 나레이션으로 넣을 수도 있죠. 화면에 글자는 나오겠지만 이걸 읽어주는 말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 녹여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은 제가, 어, 뭐 여러분도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 부산에 살다 보니까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사투리가 있습니다. 억양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녹음하는 것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특별한 성우를 한분 모셔가지고 그 분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초빙도 한분 하실 거고요. 이 강의 중간에 짠 하고 나타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우리가 만들었다 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제가 이걸 다 다운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고 다운을 받아서 자 그거를 내가 수업용 소스 안에 이렇게 다 넣어 드렸죠 자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만 시켜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만 시켜서 그냥 슬라이드 쇼처럼 쭉 지나가고 음악 깔고 그렇게 만들어도 무방 하겠죠 자 그러면 그 제일 쉬운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총 그림이 26개가 있는데, 그냥 쭉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음악은 뭐 특별한 걸 우리가 여기에서 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쓸 수는 없으니까 잠시 유튜브 한테서 빌려 올 거예요. 자, 유튜브에 계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입이 되신 분들은 자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만들기가 있어요. 만들기 안에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서 적당한 걸 하나 찾아주실 건데요. 저는 약간 무거운 느낌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제 느낌일 뿐이에요. 그래서 장르는 일단 모르겠고 모든 장르를 알 거고 일단 기분을 조금 어 슬프거나 어둡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골라 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오르간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이 총 26장 정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26장 인데 이거를 만약에 하나당 글을 읽을 수는 있어야 될 거잖아 요 내용을 그러면 한 5초 정도 뭐한 길게는 한 7초 정도 이렇게 한 장당 쭉 넘어간다고 치면 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5초만 해도 한5 곱하면 130 정도가 되잖아요 130초 결국은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운을 받아 주실 때도 어느정도 맞아떨어지는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 한 2분 조금 넘겠죠 2분 30초 정도 짜리의 영상을 골라 주면 거기에 맞는 음악들이 쫙 나와요 그럼 여기서 들어보는 거죠 이거는 조금 경쾌하네요 제 느낌에는 좀 올드한 테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는 락이라서 제가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쓸게요 다이얼 M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그냥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이건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물론 편집하다가 나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또 바꿔도 되고요. 자, 다이얼 M이라는 요거를 제가 바탕화면에 지금 다운받아 놨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작업하기 전에 뭐야 되는지 아시죠? 모든 소스를 한폴대에 그냥 다 몰아넣어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카드 뉴스 영상 쓰 영상 첫 번째 예제라고 만들고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줬던 자, 소스를 자, 통으로 넣을 거예요. 카드 뉴스 광고 예, 1번. 폴더를 통째로 여기다가 일단 복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다운 받았던 음악 다이얼 M이라는 게 바탕 화면에 있었는데 얘도 이 안에 집어넣을 거고요. 이 폴더를 마스터 폴더로 사용할 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프리미어 켜서 작업을 해야겠죠? 자, 프리미어 켜 주시고요. 어, 제 컴퓨터가 지금 노트북이에요. 어, 물론 저도 고사양의 컴퓨터가 당연히 있겠지만 어, 맥앤토시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화면에 화면이 달라지면 사람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예, 윈도우를 대부분 다 쓰시니까 윈도우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때는 영어 버전을 쓰는데 예,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특별히 한글 버전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자 방금 로딩 하다가 튕긴 것 같은데 어 다시 열렸어요 좀 늦을 뿐이죠 자 로딩하는데 응답 없음이 잠깐 떴습니다 자 일단 새 프로젝트 들어가서 자 그리고 폴더는 찾아 들어가서 아까 마스터 폴더를 미리 만들어놨잖아요 그 마스터 폴더를 지정을 할 겁니다 자 벌써 지겨우시면 스킵 스킵 스킵 해서 계속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여기 예. 폴더를 선택하시고 이름은 어, 그냥 카드뉴스 1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소스를 이제 불러와서 자동으로 시퀀스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프로젝트 바이너리에 가서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갖고 올 겁니다. 자 소스는 자, 같은 폴더 내에 아니고 바탕하면 자, 여기서 자, 여기. 자, 1번부터 26번까지 자 통으로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지 시퀀스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요. 하나를 선택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1번부터 26번까지 이렇게 일렬번호로 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장을 할때 이걸 체크를 하시면 이걸 쫙다뭉쳐갖고 영상처럼 가져와 버려요. 하나, 하나당 1프레임씩 그럼 그러니까 얘는 1초도 안되는 영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한장 한장 한장 낮장으로쫙 연결되는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인형을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촬영을 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스톱모션처럼 쫙 연결해서 영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한장 한장의 그림을 쓸 거니까 요거 체크를 안하고 그냥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주 많은 이미지들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서도 폴더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새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가, 어, 이미지라고 하고, 이 이미지 폴더 안에다가 요것들을 전부 다, 자, 시프트 잡으면 한꺼번에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폴더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음악 파일도, 다운받았던 음악 파일도 미리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자, 소스는 다 가지고 왔구요.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다가, 얘는 영상물이 아니다 보니까 어뭐가 편집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시간 자체 개념이 없으니까 자 얘를 여기다가 던져 넣을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던져 넣으면 5초 정도를 얘가 무조건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5초가 약간 짧은 느낌이 들어서 예 언두 했어요 짧은 느낌이 들어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쓰고 싶은데요 무조건 5초 동안 들어가면 일일이 이렇게 늘려줘야 되잖아요 넣고 나서 얘를 뭐한 7초 정도 쓰겠다 그러면 얘를 잡고 이렇게 또 늘려서 7초 맞춰주고 이 귀찮은 작업을 일일이 해야 되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지고 올때 세팅을 바꿔주는 겁니다 편집, 환경설정 가서 일반에 가신 다음에 환경설정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게 그래픽일거예요 아마 그래픽인가 잠깐만요 저도 영어로 늘 해왔는데 한글로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자, 아, 여기 있어요. 타임라인의 스틸 이미지, 그러니까 정지 영상 쉽게 말하면 jpg 파일을 기본적으로 얼마로 가지고 올래를 물어보는데, 이게 5초로 되어 있죠. 얘는 저를 이거를 7초 정도로 세팅을 바꿀 겁니다. 7초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예. 아, 잠깐만요. 안 바뀌었어요. 다시 저장이 제대로 안 됐나 보네요. 환경 설정. 타임라인. 자, 타임라인 어, 7초. 스트리밍이 7초 됐는데 잠깐만요. 제가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아. 아, 이유가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올 때부터 아예 5초로 세팅이 돼 있어 갖고 예, 버리, 딜리트해서 버리시고 다시 임포트해서 가지고 올때 뉴스 광고 있죠 예, 폴더 통째로 가지고 오시면 예, 편하게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예, 그 딸랑 가지고 올수 있죠 새 폴더 안 만들어도 돼요 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던져 넣으면 자 이제 7초가 됐죠 자, 세팅을 그러면 순서가 뭐예요 불로 온 다음에 가져다 놓는 건별 의미 없고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6 초29 프레임 됐잖아요. 0부터 시작. 0 프레임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7초 맞는 거죠. 실제로 6초 30 프레임이니까 0부터 시작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7초씩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것도 일일이 하나하나씩 갖다 놓기가 귀찮으니까 폴더 채로 그냥 통으로 딱 놓으면 순서대로 들어갈까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요. 어 이거를 순서를 붙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숫자가 지금처럼 26으로 끝났다 그러면 숫자가 2단이잖아요 2단이 이렇게 가지고 올때 2단인데 그 2단이대로 가지고 오니까 1단에 1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순서를 맞춰서 가지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0,1 0,2,0,3JPG 0,4JPG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게 막 섞여 있네요 자요렇게 한번 볼까요 요렇게 해서 자 이대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다니니까 안 섞이는 것 같아요 자 몽땅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해서 놓으면 되죠 자 요거 눌러서 리스트로 소팅을 하고 순서를 맞추고 쫙 가지고 오면 7초씩 다 가지고 옵니다 자그 다음에 뭐하면 될까요 이 사이사이에 그냥 이렇게 점프 컷으로 탁 넘어가도 되는데 요게 재미가 없잖아요 사이 넘어갈 때 그러니까 요놈들 사이사이 넘어가실 때 적당한 트랜지션을 끼워 넣어 줄 거예요. 장면 전환 효과. 효과가서 비디오 전환. 자, 적당한 거 너무 이상한 거 하지 말고요 자, 전부 다 검은 화면이 많으니까 저는 검게 물들이기 이걸 많이 쓸 겁니다. 거기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 사이에 탁 놔주고, 다 시프트 잡고 여기 또 가서 얘를 또 여기 놓고. 자, 또 시프트 잡고 탁 움직여서 스냅 걸리게 움직여 주는 거죠. 자, 요것도 놓을 때 오른쪽, 왼쪽 가운데가 있거든요. 가운데 정확하게 놔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걸 반복적으로 그냥 쭉 놔주시는 거예요. 자, 뭐 귀찮으면 어쩔 수 없죠.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뭐 영상물을 만들겠습니까? 다 하시면 되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괜찮죠? 글자하고 같이 나오지만,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말안 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편집할 때 영상은 삐리디디디 하고 돌아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이사이에 전부 다 트랜지션 효과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도 저는 검은색으로 여기를 뒀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보통 영상물을 만들 때는 제일 앞에 암전 효과처럼 블랙을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블랙을 집어넣어버리면 뭐 SNS,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올리실 때 내가 어떤 장면을 대표 이미지로 설정을 하겠느냐를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중에 자기가 골라줘요. 유튜브가 그러면 어느 거하나를톡 찍어주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예 그냥 대문 이미지를 만들어서 등록시켜주면 유튜브에서 리스트에 뿌려질 때 아니면 공유가 될때그 대표 이미지를 그냥 보여주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중간에 어떤 영상을 고르세요. 대표 영상을 고르세요. 대표 이미지를 고르세요. 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디폴트로 가다 버리면 실수로 블랙이 앞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블랙을 깔아버리면. 그래서 일부러 첫 화면이 그냥 나오라고 블랙을 안 깔고요. 제일 마지막도 이 화면 다음에 굳이 블랙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인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sns 영상은 그래서 앞뒤로는 디졸브 효과 뭐 블랙을 넣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 자그 다음에는 음악 만나면 끝이에요. 음악 드래그 해서 여기 갖다 놓고요. 자 제가 시간 계산을 조금 잘못했나 본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실 건데 음악은 늘려버릴 수가 없어요. 못 늘립니다 예 영상은 잘라낸 다음에 늘리면 어, 잘린 부분이 다시 복원되면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상 어, 음악은 지금 잘린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잘린 거고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본으로 복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초반부터 음악을 넣어 볼까요 자, 여기에 넣는 게 좋으냐 아니면 조금 더 뒤로 밀어도 되잖아요 밀어서 끝을 맞췄다 칩시다 아니면 끝 바로 앞에 이 부분 있죠 속담 그 속담 나오기 바로 앞에까지 이걸 맞춰볼게요 속담이 아니고 명언이죠 네. 여기까지 맞춰보시고 그러면 플레이하면 어떻게 되는 느낌으로 나오는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오요하게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음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하고 보니까 좀 약간 루즈 하죠 7초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아까 음악은 잠깐만요 음악 지우기 전 단계로 가시면요 음악을 앞으로 당겨 놓을게요 자 땡겨놓고 처음부터 나온다 치고 음악의 길이에 맞춰서 영상을 그냥 딱 맞춰버릴게요. 그러면 요만큼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 함부로 이렇게 안 줄여지거든요. 얘를 네스트 편집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거예요 오른쪽 버튼 다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중첩 혹은 메뉴에 자 여기에 중첩이 여기 있을 겁니다. 클립 클립에 중첩이 있죠? 여기 네스트 자, 얘를 하시면 얘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거든요. 이름은 굳이 안 줘도 되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그냥 카드 뉴스 묶음이라고 묶음 이미지라고 이름을 줄게요. 자, 한 덩어리처럼 보이죠? 영상으로 됐단 말이에요. 자, 얘를 끝을 잡고 당겨버리면 잘려서 없어집니다. 뒤에가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이거 자체 영상의 길이를 줄일거예요 자 툴은 뭘쓸 거냐면 여기서 요걸 딱 누르시면요 아 이게 아니고 바로 어, 숨었네요 여기 여기 보시면 요 하나 둘세 번째 보시면 꾹 누르시면 안에 속도 조정 도구가 있거든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끝을 자꾸 쫙 당기면 이게 잘리는 게 아니라 압축을 시켜요 시간을 빨리 진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는 하나당 7초 정도 지나가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7초 짜리 26개를 압축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한 개당 7초가 이제 안나오겠죠. 자 한번 더블클릭해서 안에 들어가보시면 지금 한 개당 진행되는게 예 여기 딱 스냅핑 되는 것까지 가보시면 여기서는 얼마 나와요? 7초 나오죠. 근데 실제로 이것들이 쫙다 합쳐져 있는 상태로 보면 얘는 7초가 진행이 안될 겁니다 여기에 딱 맞춰져 있어요 자 오케이 그럼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음악도 처음에 그냥 짠 하고 나오니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볼륨이 이제 쫙 서서히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효과에 보면 음악도 트랜지션이 있는데 달랑 두개 있어요 오디오 전환에 가서 크로스페이드 선택하시고 자 이거 세개다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써도 돼요 자 이거를 제일 앞에다가 던져 넣으면 미세하지만 뭔가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분에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예, 싹 늘어나죠 소리가. 이것도 조금 더 길게 잡을게요 한요 정도. 그러면 자 처음에 소리가 없다가 싹 늘어나면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도 한 단계 딱 넣어주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디테일을 살리는 거죠. 자 이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미리 포토샵에서 모든 디자인 작업을 잘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별로 짜라락 배치를 한꺼번에 했죠 시퀀스 순서대로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미지의 파일명 순서대로 짜라락 한 다음에 사이사이사이에다가 적당한 비디오 전환 효과 삽입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음악에 맞게 한 덩어리로 네스트 편집에서쫙 줄여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악에 딱 맞게 처리하고 음악 앞뒤로 자 살짝 그 이제 크로스 페이드 효과 아, 점점 점점 커지는 효과 하나 주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끝납니다 자이 상태로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 아, 세이브 컨트롤 s 한번 하시고 파일 여기서 내보내기 그리고 자, 가끔가다 미디어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 내보내기 미디어가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타임라인을 아무 때나 꾹꾹꾹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들어가면 활성화가 됩니다 자 내보내기 미디어 자 여기서 별거 없죠 시퀀스 설정 일치 요거 물론 무조건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안 눌러 주시면 지 마음대로 영상 포맷 만들라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가로로 긴 영상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전혀 안 맞죠 이상하죠 이게 그래서 시퀀스 설정을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자딱 맞게 편집하는 거 하고 맞게 자이 상태로 어 렌더링 품질은 최대로 할까요 그 다음에 출력 이름을 적당한 걸로 정하겠습니다. 이름은 어, 카드뉴스 1이라고 할게요. 1 결과물 자 내보내기 합니다. 자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번 볼까요?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왜 별로 한게 없거든요. 어떤 영상에 이펙트 효과를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거는 그냥 이미지 파일들 7초씩, 7초보다 씩초 조금 작게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트랜지션 효과 깔아주고 음악 깔아주고 그냥 합치는 작업밖에 안하죠 총 시간이 2분 40초짜리 지금 영상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충 한 2분 40초 걸려요 이런 것들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더 빨리 끝납니다 이거는 영상물이 원소스가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요 그리고 효과도 별로 안 썼고 자 이거 쭉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 만들어졌고요. 결과물 뭐 이거하고 똑같겠지만 한번 구경이라도 해 봅시다. 자, 카드 뉴스 1반 진짜 <목소리> 보면은 자. <한정봉에서 너무> <목소리> 다 만들었으니까 이거 한번 제고에 한번 올려 볼게. 올렸다 지우면 그만이니까. 샘플링 했으니까 제 마음대로 제꺼에 올립니다 자 일단은 올렸다 주문면 그만이고 예, 제꺼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 보면 사진 동영상 있죠 자 요거 하나 선택하시고 동영상 업로드 자 여기서 방금 만든 거 선택하시고 열기 자뭐말 쓰면 될 건데 안 쓰고 싶어요 그냥 아 하나 쓸게요 yc college 어, 카드뉴스 샵 카드뉴스 광고 영상 샘플 작업 1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별건 없구요 게시 자, 지금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영상의 크기가 뭐 얼마 안 되니까 용량 한번 보실까요? 자, 용량이 1 8 4메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영상이에요. 이 사이즈에 비해서는 960에 640요 사이즈에 비해서는 별로 크지 않는 영상인데 어 실제로 이거를 음 올리잖아요. 한번 페이스북이 이 영상을 그대로 안 써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럼 이게 거치고 나면 이제 다 됐습니다 하고 알림이 나올 겁니다. 어, 여기 나왔네요. 자, 확인해 봅시다. 나오죠?